지난 주에 그국외명을 지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된 내용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이 예, 전, 저, 정상하게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국외명을잘 지킨다 지키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하는 걸. <웃음> 생각했습니다 이게 전제된 내용이라는 게 뭔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가실 때 개인으로서만 구원해 가시는 것도 아니고 개인을 무시하고 교회로서만 구원해 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그 구원을 개인적으로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 공적으로 교회적으로 그걸 증엄하게 하시고 그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그 서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임에 따라 하나가 돼서 그한세 사람 한세 사회 그거를 이루고 나가게 하시는 거죠 개인으로서 그렇게 에 있지만 또 교회와 유기적인 관계로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개인이 의미가 있고 교회 안로서 그내 개인의 은사와 직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계명을 지켜 나갈 때 정상한 모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아도 다 거짓말하는 말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제 개인과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철저하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기능한 존재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전제된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이루고. 교회로서 하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 오전 강설에서도 뭐, 마술사 신원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전제된 내용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혹 실수가 있어도 주님이 받아주시고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제된 내용이 없이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뭐또 <웃음> 음, 자기 어떤 그 노력으로 고일을 그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게 되면 그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뭐 내가 더 낫게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결국은 자기 아까 마술사 시몬하고 뭐 다를 바가 없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도 이용하고, 하나님의 제도도 취하는 것이고, 또 직분도 그렇게 탐하는, 탐하게 되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 직분이라는 게그 일을 위한 직분인 거지, 뭐 개인의 무슨 명예와 영광을 위한 게없고 우린 다 했어도 무익한 정으로서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고백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그 모든 신행이라고 하는 게그 외부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내부에서 온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는 위에 아이들을 한테 말을 할 때도 굉장히 주위에서 말을 해야 된다고. 아이들의 탁월한 면을 볼 때도 그 자체가 뭐 그렇게 탁월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실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걸 주셨다고 하는 생각 속에 언어도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 아 이거 착하다. 어이 똑똑하다. 어이 이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건 진짜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똑 상대적으로 똑똑하고 착하고 뭐저 잘났고 예 이쁘고 뭐 그게 뭐 하나님 나라 그런 건 사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면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어도 이게 고쳐져요. 언어도 주의해지고 이제 그 언어도 주의하니까 이 관계도 굉장히 주, 주의하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죄인들로서 날마다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주님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보면 주님과 같은 분이 없죠. 주님과 같은 크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없죠. 그런데 그분도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누명을 쓰고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우리도 사실은 그 고난과 십자가를 짓는 게그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죄인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뭐. 고케를 바꿔도 주를 생각함으로써 잡는 거죠. 주님도 그러니까 그 몸으로서 그런 성향을 발휘하고 살아가야 돼요. 참그 억울한 걸로 따지면 주님이 제일 억울하시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는 뭐 시체 말로 명함도 못 내놓는 거죠. 그럼 근데도 그 안에서 또꼭재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그런 거는 그김홍전 목사님 이제 인간과 죄에서 그 알미니안들이 그렇고 펠라 반 펠라기안들이 그렇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이제 또 지금도 그 색깔만 살짝 바꿔서 나올 뿐이지 개혁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근본적으로 치워지지 않고 그런 그러고 말하는 게다 거짓말이죠. 상대적인 말 뭘. 더 다, 낫다, 이쁘다, 잘났다, 뭐, 착하다. 뭐, 그런 말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착한 게 뭔지, 선한 게 뭔지, 잘난 게 뭔지. 그리 또 안에서 정리돼서 사용돼야될 말들 아니에요? 음. 이게, 내가 정체성이, 주님의 몸인 교회 아로서의 정체성이 있다면, 진짜,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새로운 비전물로서, 새 사람으로서, 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형상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그 안에서 이웃과의 교통이 됩니다. 자기일 높이려고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그, 서로 교통할 수 없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그, 상대적인 양심에 따라서, 이 규범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회를 정화해 나가려고 하고,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일반, 뭐, 뭐, 정치인들이나, 법조인들이나, 그걸 또 악용해가지고, 그, 쓰는 사람들도 있,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신자들이라고 하면 그걸 뛰어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못 뛰어넘으니까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뛰어넘어야 되고, 그, 그러려면 주님의 도움심도 필요하고, 지체들의 도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받을 만해서 받고, 도움 받을 만해서 받을 만한 그저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도움 받을 만한 위치에서 도움 받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죄인이고 연약하니까 서로 돕고 주님의 공유를 구하는 거죠. 그런 게 항상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거짓말을 안 하게 된다. 이 계명의 본의를 이루게 된다. 진실을 훼손하지 않니냐고 이웃을 허물지 않니냐고 그렇게 음, 바르게 하죠.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런 정도의 내용을 봤고 오늘은 나머지 내용을 또 읽어 가면서 보도록 합니다. 구개명이 그 많은 내용 계속 <웃음> 진실이나 공의를 훼손할 목적으로 시기에 적절하지 않게 진실을 말하거나 그릇된 목적을 위하여 악의적으로 진실을 말하거나 그릇된 의미로나 의심스럽고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 공의를 훼손할 목적이 이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시기를 적절하지 않게, 또, 진실을 말해도, 그, 그때 적합한 때에 말을 해야 되는데, 재판 끝난 다음에 말해버리 예? 네? 재판의 증인으로 나가서 해야 되는데, 재판 끝난 다음에, 이미 선고가 다 끝나가지고, 결정난 다음에, 아이, 그, 내가 그거 알았는데, 뭐,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굉장히 그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 그런 말을 해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는 그래도 그런 생각이라도 하고 있다 이 얘기. 응? 그리고 또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고, 당대를 칭찬할 건 칭찬해 주고, 또 지적할 건 지적을 하는 건데, 그거를 칭찬, 저, 칭찬하는 것도 지적하려고 지적, 칭찬을 해버리고, 이런 분이겠 훼손하는 거잖아요. <웃음> 그릇된 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도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고. 예. 자기를, 결국은 나중엔 자기를 높이려고 말을 해버려. 그, 그거 진짜, 진실을 고해하는 겁니다. 아주 좀 이따 보면 그런, 아주 그, 속, 송내를 그대로, 지적하고, 저기, 드러내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합니다. 근데 이 항목은 입으로는 진실을 말합니다만, 마음으로는 진실을 훼손할 목적을 품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언급, 언급된 진실이나 공의를 훼손할 목적으로라는 표현이 이 항목의 요지를 이해하는데 핵심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근데 드러내놓고 거짓말을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긴 하는데, 이제, <웃음> 어, 근데 이제, 실제는 어, 진리를 훼손하는 거죠. 거짓의 아비 마귀가 바로 이런 악한 마음으로 선한 창조세계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와를 꼬일 때그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완전히 먹지 말라고 한걸 먹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말에서 드러나듯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하와에게 물었는데, 그렇게 물은 진짜 의도, 목적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뜻을 뒤엎고서 인생을 하나님과 나누게 하고 인생을 멸망하게 만들려는 니이 자기 편을 만들어갖고 이제 공, 공멸하려고 하는 거지, 공멸. 같이, 같이 망하려고. 마귀가 하나님 하와의 마음을 떠보려고 그래서 그 마음에 무슨 틈이 있나 보고 그 틈을 노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만 왜곡되게 인용하지 않습니까? 알기는 알지만 그 실행치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걸 사람들보다 먼저 안게 마귀잖아요 근데 이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죠 에? 분명히 사실은 아는데 결국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웃음>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지 오히려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에서든지 마음대로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실과 공의를 훼손하려는 악한 마음에서 마귀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려 했고 심지어 그 말씀을 왜곡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마귀가 자기의 말을 하는 자에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신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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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롭다고 하죠. 자기가, 저기, 저기,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그 거짓말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데, 제 것으로 말한다 하셨습니다. 진리가 속에 있다면, 진리를 말할 것입니다만, 진리가 없으니까 자기에게 있는 그것을 말하였고, 그래서 거짓을 말한 거다 꾸민 거죠, 이제. 위선적인 그 꾸밈으로 꾸민 거죠. 심지어 자기 말을 하려고, 즉, 하와를 시험에 빠뜨려서 멸망의 길로 이끌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자기 말을 하는데 악용하였던 것입니다. 이신칭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신칭의. 이신칭의를 얘기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이신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아래 부복해야 될걸 얘기하는데, 이신칭의를 가지고 자기를, 그, 아,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안위를 도모한. 나는 사실 이신칭의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고 주님이 준비하신 이신칭의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그리고 이신칭의의 목적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신칭의만 얘기. 그리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구원 받았다고 했죠. 그리고 자신들을 전적으로 저 자신들은 하나님을 따른다고요. 근데 하나님 은 목표하신 일을 안 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도 안 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을 하지 않죄 죄인과 세리들을 창기와 세리들을 가까이 하지 않 그, 자기는 뭐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론이 잘못된 거예요 철저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웃음> 한나 피조물이 겸손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아서 말해 하는데 교만한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을 하는 수단으로 쓰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갖고 자기 이름을 내려 고 하나님의 제도를 가지고 이게 이게 이제 이게 아까 오전 강설에도 얘기했지만 마술사 시몬하고 토카테 심사가 심사가. 음. 반면에, 이제, 성신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신님은 그 권위와 능력에서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참 하나님이신 성신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신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게 있는 것이라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웃음> 하나님이신 성신께서는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성신 그 듣는 것을 말 듣는 것을 이게 하나님이신데도 구속사 안에서 그 종속돼서 말이죠 꼭 거기 성부 하나님의 뜻에 그 부복한 종 같이 그렇게 종속돼갖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 동일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그 뜻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그 종으로서 그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웃음>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를 한다고 할 때에도 그냥 구약에서 조금 신약에서 조금 자기가 상황 보고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신 뜻을 알고, 주님께 기도하고, 물으면서, 교회적 상황을 보면서, 교회가 바로 서나가야 될 것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 그게 듣는 자의 자세죠. 아니면, 내께 가지고, 내가 뭐, 이게다 아니까, 내께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기, 요리해가지고, 반찬 만들고 요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그건 참 악한, 것, 악한 것입니다. 여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그것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는 그렇고, 성도들은 그도도다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들로서 주님 앞에 나가서 과연 그 말이 그런가 하고 따져서 그 주님께 확답을 얻고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님이 목표하신, 그러면 같이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성신이 목표하신 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듣고 실행을 하, 하, 하지 않고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으면 이게 신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그럼 묵묵 그런 과정을 근데 이 형제교회들 을 탓하면서 나는 그그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형제교회들은 자기네들이 다 하나님과 뭐 교직만 전부야 뭐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교직 받은 사람이지 하고 그냥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거잖아요. 이 질서를 무시해 버리고, 그리고 감동이 있는 대로 말을 해버립니다 그거를 그게 성경적이 아니다 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기 주님과 독대를 하지 않으면 그게 이게, 이게 더 이상한 사람만이 더 이상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웃음> 그게 아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지만 평생에 주님을 만난 기록은 사실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그큰 주님의 뜻을 알고 거기 잘안 보이지만 한 걸음씩 보이시는 대로 나아갔단 말이죠. 그게 막 그냥 눈에 탁 보여주고 주어졌으면 이삭을 인신제사 짓들이듯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사람이 그만큼 약하지만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려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그게 주님의 이제, 연약한 자로도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늘 실수를 하지만. 그래서 뭐, 이스마엘도 낫고. 그 이스마엘 내볼 때, 내보낼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다 잘못해서 만들어 놔서. <웃음> 내보내야 되니까. 예?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주님의 자녀들은 맨날 실수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궁유를 구하고 주님의 뜻에만 부복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이게 정직한 사람이고 이게 진짜 인간론이 잘된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 성신께서 그리토에게서 들으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신다. 듣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만은 바로 여기서 성신께서 아들의 신이신 사실이 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신데 자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들도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께 있는 것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다 받아 전해,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토를 주라고 할 때는 그분이 나의 언약의 머리이시고, 나의 진짜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나와 동역하시는 친구와 같은 분이시고, 나의 목자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진짜 나의 변호자이시고, 나의 제사장이시고, 이거를 다 함의한 말이잖아요. 말로는 주여주여 주여 해놓고, 하나도 그분을 주라고 생각을 안 해. 다 내가 주인으로 해버려. 해버려. 그게 종이, 그럼 주인, 주인을 종으로 만드는 거죠. 그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도 성신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말씀으로 진리를 드러내시는데, 감히 피조물에 불과한 막이라는 자가 자기 말을 합니다. 자기 말을 하,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신자들은 주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입을 사실은 봉해야 돼. 입을 봉해야 돼. 입만 벌리면 저기 거짓말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이 대조적인 사실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큽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짓말 장이요 우리 스스로 안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겸손히 철저히 고백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남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을 잘 안다고 자랑하는 한 이미 자기 안에 진리가 전혀 없는 자요 자기가 거짓말 장애인 것을 드러낸 것입 스스로 된 자예요. 그 사람. 그런 높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자기 말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마귀처럼 하나님 자기를 높이려는 악한 마음 자기를 조금이라도 변명하고 정당화하려는 교만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다는 지식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이게 죄를 고백해도, 이 사단의 자식들은 죄를 고백해도 꼭 다른 사람 거집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알면 내 죄밖에는 고백할 게 없잖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낫, 그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영향 속에 살았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수 있어요? 그못 하는 거예요. 근데도 해이 사단의 자식들은 그걸 그걸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조금이라도 삭감시켜가지고 자기 죄를 가리고 자기를 불의를 조금 가려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좀 낮게 낮 위치에다 놓으려고 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 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들이대야 옳은 것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들이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끌어들이지 않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다고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미니안들이나, 이게 칼빈주의 옷을 입고 속은 알미니안으로 움직이면 절대 안 돼요. 예? 겉으로는 어떻게 알미니안 같아도 속으로는 알, 칼빈주의가 움직여야지. 그게, 그게 정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긴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진리가 없고 스스로 거짓말장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래서 겸손히 주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사,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다른 사람에게 진실을 가르쳐 줄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가 참 죄인이고 괴수고 그 주님을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심사가 있어야 그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이 거만하게 목이 뻣뻣해 가지고 어? 조금 더 먼저 들었다고 응. 그 총신대 그 저기 그분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도 제가 조금 실명을 걸어놨게. 최홍석 그 교수님이라고, 저보다 이제 한 여섯 살 정도 더위이신것 같은데. 그분이 그렇게 아주 겸손하신 분이에요. 누가 누구, 누구, 제자들이 책을 좀 썼, 저, 바친다고, 교수님 앞에 헌정한다고 이제 이렇게 썼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고 추천사에 나서 저는 그냥 먼저 태어났다는 것밖에 없다고 그 죄인이고 그 그런 그런 그런 분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분은 화랑가서 박사하신 분이거든요. 그냥 그런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론을 그 이 성경적인 인간 농인이 된 사람들은 절대 내가 나, 너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거죠. 그게 거짓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이라도 낫다고, 뭐 진리를 먼저 들었고, 예? 좀 내, 많이 알고 있고, 어학으로나 뭐가 다 준비가 돼 있고, 이런 걸 해버리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짓말장. 나참 죄인인데, 어, 사실 지난주에 김기찬 목사님하고 좀 얘기하면서 또좀 나눠서 사역자들은 그냥 제일 못된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웃음> 전하게 하시는 것 같다고 먼저 뭐, 자신부터 받아가지고 보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정직한 얘기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고, 당연히 될것 같은 사람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이게 사실은 성경적인 인간관이고 구원관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절대 높이면 안 됩니다. 겸손히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시기적절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은 시기에 적절하지 않게 진실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되나마나 아무데서나 아는 척하는 거죠. 들은 거 가지고 아는 척하고 선생노릇 하려고. 잠원 응. 29장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야 돼.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라. 노를 드러내는 이유가 나는 너보다 다르기 때문에 노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노를 드러내는 거죠. 화가 나는 거야. 또또한 가지는 아 이게 이게 진리인데 이게 진리처럼 안돼 나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이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한 것으로 그 분이 나면 진짜 이거는 그 예. 절제해야 됩니다. 주님의 성신을 의지해서 절제해야 됩니다. 그거는 내 의의가 그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음. 억울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처럼 억울하신 분이 없어요. 그리고, 그, 내가 나보다, 남보다 나은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낼 일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날 욕하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더 악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잘 안되지만 <웃음> 그게 그게 잘 안되지만 그렇게 말을 해야 돼 주를 의지해서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게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속에서는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불 같은 게 올라오지만 그거 그게 참 예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걸 제어해 그 예사람이야 이게 여기서는 사실 두 가지만 얘기하셨어요 그 뭐, 억울한 일 당하는 거, 내가 남보다 낫다고 할때 분노가 난다는 거 이제 진짜 우리가 정상한 분노를 내야지 의로운 분노를 그리고 먼저 자기 적용을 하면서 해야죠. 내가 대안을 가지고 의로운 분노를 내야지. 나는 하나도 안 하면서 괜히 하나의 말씀 가지고 나를 높이려고 분노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완전히, 더 기만, 그더 기만적인 방법이에요. 더 교묘하고, 악한 방법. <웃음> 그부분은 저기,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 그래도 좀 읽어야 되겠네. 이,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는 분노를 억제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저기, 자문 29장 11절. 두 내용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그 노를 다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은 진노할 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필시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든지 아니면 자기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과시할 만한 그런 형편일 것입니다.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차분하게 그 일을 진술하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잘못을 인정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는 자기에게도 명백 자기에게는 명백해도 상대에게는 그렇지 못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럴 때라도 속고치는 노를 억제하고서 상대가 알아듣고 수긍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억울함에 마음이 빼앗겨서 상대가 알아듣든 말든 자기 말을 쏟아냅니다 억울한 마음에 쌓인 노를 쏟아붓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가 직접 쏟아 부어 가지고 해를 입을 것 같잖아요. 그거는 직접적으로는 안하지. 간접적으로 해버려. 그리고 우회적으로 고, 화, 저, 뭐 이제 곡사포를 쏘든지 뭐 그쪽으로 욕을 하든지 뭐 어떻게 임금 님기이당귀이기 하든지 하겠죠. 직접적으로. 근데 사실은 대놓고 하나 직사포를 쏘나 곡사포를 쏘나 똑같아요. <웃음> 사실 성향 성향은 똑같은 거잖아요. <웃음> 그러면, 그, 그 분노, 그렇게 이제 분노하면서 하는 말이 대부분 사실일 것, 것입니다만, 결국 그 태도를 통하여 자기가 좀더 중요한 진실을 훼손하고 맙니다. 인생은 모두 거짓말자이고, 하나님만 진실이다. 진리이신 진실, 그거를 그 훼손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만 의로우신 분이니까. 우리가 억울하다고 그러면 주님이 더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의 조금 심각한 잘못을 볼 때, 혹은 마침 그럴 때, 우리의 심기가 불편할 경우, 불편한 경우, 이런 잘못을 범하기가 매우 쉬울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자기가 자라온 과정, 알잖아요. 그래서 잘못 사는 걸 기억하니까 자식들은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쪼거든요.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그 나이 때는 뭐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해하면서 이게 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쪼아버려요. 그, 그 방법이 쉬울 것 같아서 이제 쪼아버려요. 그런데 사실은 더, 거기서 죄인인데 더 반발하지 않겠어요? 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더 반발하죠. 사람이 그자 사람의 죄를 없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성신으로 죄를 참으로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린 참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노를 쏟아내지 아니하고서도 잘못한 자녀의 마음에 잘못한 상대의 마음에 그 잘못을 깊이 깨닫게 할수 있습니다. 이제 당장은 못 깨달을 수 있죠. 세바니 이렇게 그 돌에 맞아 죽을 때저 사람들이 뭐일 갈고 뭐 그냥 들이댐을잖아요. 그래도 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취할 태도만 취한 거잖아요. 근데 그다뭐다 뭐, 다 그걸 모를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주께서 그걸 그, 그 그런 그 그걸 쓰시면 회개할 때아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빛을 확 받게 되는 거 아니니? 네. 그러면 내가 거기서 돌한방그 장돌 던지면 요만한 조약돌이라도 던지려고 했다고 하면 그게 <웃음> 그 빛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령 해, 했 했다는 게 정당하지가 않으니까. 주님은 뭐. 지, 지구만한 돌덩이로 더 맞으신 것보다도 더큰 돌을 맞으셨는데, 예? 이렇게 노를 쏟아내지 않고도 이제 자, 잘못한 자녀의 마음에 그 잘못을 깊이 깨닫게 할수 있습니다. 과연 내 자신이 죄인인 것, 스스로 거짓말애인 것을 철저히 깨달아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의지해서 참된 권징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웃음> 그 이제 그 의로운 백성은 의롭게 살아가야 돼요. 최근에 아는 목사님 아들이 이제 군대에 가서 겪은 이 있는데 그뭐 무박으로 저기 몇십 키로 행진하고 겨울에 살아나는 살아 텐트도 없이 침낭 하나 가지고 살아나는 일을 그렇게 생존 그그그 그, 그, 그 훈련을 하는가 본데 자기는 이제 부대장이고 이제 대장이 깜빡 침낭을 안 갖고 대치. 이 대장은 보통 깐깐한 양반이 아니었대요, 그동안. 근데 이 부대장으로서 자기 걸 줬대요. 얘도 얼어 죽기, 이틀 동안 얼어 죽을 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또 행군에서 엄청난 거리를 걸어와야 되는데. 근데 그걸 가, 이 깐깐한 대장이 변화됐대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어, 저 부대장은 그런, 이제 대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변화됐대요. 그러고, 자기 저기, 저기, 휴가를 못, 뭐안 보내는, 못 보내는 상황인데 보내줬대요. 자기, 저기, 그 침낭을 둔, 우리 아는 목사님 아들한테 그걸 줬다고. 이 사람이, 이 그렇게 변한 거이 자기 희생을 한 데서 그런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생활 속에서 그렇게 안 보이면 아무도 안 믿어요.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러죠. 예? 자기 맨날 자기 이익만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만 자기 좋은 것만 취하고 이런 식으로는 드, 듣질 않아요.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 자식이 들으려면 자식들이 듣게 하려면 내가 다 희생을 해야 돼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래야 그 이제 잘못을 깨닫게 할수 있지. 거꾸로 부모가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젊어서 잘못 살아가지고, 이제 나이 먹어서 저기 지청고를 많이 듣는데. <웃음> 받아야 할 줄로 알고 받습니다. <웃음> 과연 내 자신이 죄인인 것, 스스로 그 거짓말장인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의지해서 참된 권징을 행할 수. 이게 진짜 권징이잖아요. 내가 억울함을 당한 것으로 상대에게 권징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 그, 직권으로 사실은 그걸 취했지만, 자기가 진짜 군대 정신이 있으면, 그, 저기, 병사들을 위해서 자기 걸투를 내줘야 될 판인데, 병사 걸 취해가지고, 자기, 그, 안위를 도모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군인 정신에서 어긋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고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무슨 잘못된 일을 발견하고도그 기회에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는 것을 과시하려다가 결국 노를 쏟아 붙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오, 그렇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이제 그때 집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품었다가. 그러면 상대가 잘못했으면, 내, 내 자는 모습을 보라고 그랬어갈라데아서 6장 1절에 보면. 그러면 상대 보면 나를 보내야지 그 신령한 사람인데 상대의 잘못하는 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꼽아보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퍼붓는 거죠. 이제 기회가 오면. 그게 이제 이게 시의적절하게 진리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분명히 잘못은 잘못이죠. 그걸 얘기하지만 그거는 자기 마음, 그짓 밟아버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악한 거예요. 소위 과격한 혁명 분자들에게서 이런 일을 자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혁명한다고 했지만 자기는 혁명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혁명 대상, 숙청 대상보다 자기가 훨씬 혁명, 혁명 대상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뭐 가까운 나라에서 다 보는 건데 이런 과격한 분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의 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어서 해야 할 말을 해야 할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심지어 어리석어서 자기가 큰 잘못을 범해 놓고도 자기 잘못을 가리려는 그런 마음에 오히려 상대의 잘못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잘못 때문에 자기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잘못 때문에, 자기의 잘못이 상대되는 것입니까? 그 주님이 그거 조금 봐주실까요? 저 사람 내가 보기에 새카만 죄. 나는 그래도 회색적인 죄를 졌는데, 그래도 주님이 인간인데 뭐 이해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티끌보다도 못한 죄인 아주 벌 짐승만도 못한 존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사랑을 잊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 못해요. 응. 절대 못합니다. <웃음> 이 세상에서는 그런 상쇄가 이제 상대적으로 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전히 내 잘못은 하나님 앞에 남아 있고. 그것은 내가 철저히 회개해야 돼. 내 잘못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거지, 남의 잘못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릇된 목적을 위해서 악의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경우에있어 사무엘상 22장, 9절로 10절. 대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있더니 대답하여 가르되이세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이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이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제 분명히 에 아이멜렉이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묻은 것도 사실이고 그에게 식물을 준 것도 사실이고.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칼을 준 것도 다 사실이에요. 근데 왜이 얘기를 하냐, 이 다윗이 어떤 존재인데. 그리고 또 사울은 어떤 존재인데. 그냥 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정상하게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엉뚱한 데다가 갔다. <웃음> <웃음> 사울에게 환심을 사려고 그렇게 사실을 있는 사실이지만 그대로 고해받친 것 그런데 이제 이것도 어, 거짓말이다 이게. 악의적인 진, 진실을 왜곡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거를 그걸 지적을 해야지 하나님의 사리, 자, 자리에 앉아 가지고 거짓말하고 그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빌붙어가지고 그걸 예? 거기서 한시적으로 자기 영광을 누려보겠다고 행복을 누려보겠다고 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그 쫓겨 쫓겨 다니는 중에서도 비류들을 위해서 그냥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그런 사람들을 그 오히려 이제 죽이려고 하고. 그 진실은 이게 진실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거짓말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또 이제 의, 의심스럽고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 마태복음 26장 60절로 61절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바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거는 이 말의 본의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말하면 좋은 말이죠. 이 말의 본의도 모르는 사람, 그거 건드리면 저기 예수님을 죽일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이 말을 하셨죠. 진, 실이에 이게. 진실이잖아요. 저, 저 성전이, 성전의 실체가 당신이시니까, 그 진실을 말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에, 그 내용도 모르고, 애매모호하게. 항상, 이런 사람들은 그때 이제, 자, 자기, 자, 자기 잘 보이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가서 아는 척하고, 뭐, 하는 것도 다 그래요. <웃음> 주님, 이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곡해 한 것은 주, 주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작정해서 거짓 증인을 내세웠는데, 이제 거짓 증인들이라도 뭐 입이 맞아야 되는데, 서로 꾸며낸 거짓이니까 더안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아, 진짜 자기가 뭐, 두 사람이 와가지고 그, 이 얘기를 하는데 의미도 모르고 진실을 호도해 가지고 표현한 것입니다. <웃음> 마가복음 14장 58절로 59절 참조 하시고요 근데 뭐 어떻게든지 거짓된 자들은 어, 누,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했지만 주님은 자원해서 죽으시, 죽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에 순종해. 이 <웃음> 저들은 그러니까 자신들의 악한 속성대로 움직이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복해서 그 저기 움직이고 하나님은 그걸 다 섭리하시고 하나님 힘이 없어서 뭐그 이제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그말한 마디만 없 날라버리게 날라가 버리게 할 만한 그런 존재들한테 아들을 내 주시겠어요? 하나님 그신 뜻이 있으니까 우리 죄인들을 살리신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저 섭리하신 거죠. 음.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항목은 진실 아닌 것을 말하거나 여러 가지 그릇되게 말하는 경우들을 언급합니다. 여기도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실 아닌 것을 말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중상하거나, 험담하거나, 남을 나쁘게 말하거나, 헐뜯거나, 수군수군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방하거나, 경솔하거나, 사납거나, 편파적으로 비, 비판하는 것. 우리가 각 경우를 생각하기에 앞서도 국외명을 위반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그릇되게 말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그대로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오림문답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닙니까? 뭐 이제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런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 신신조 신앙고백이고 그런데 구개명이 그 많은, 많은 항목들 가운데 단 하나의 항목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위반 사항들이 열거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운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 아닌가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회개하죠.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가리려고 하죠. 난 이렇지 않, 않다라고 가리려고 해요. 나는 수근수근하지 않았어, 뭐, 헐뜯지 않았어. 그걸 어떻게든지 가리려고 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야 되니까 우리가 앞서도 고백한 것처럼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실로 한나 사람으로서는 인정하기 쉽지 않고 인정하려면 곤혹스럽고 부끄럽습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할수 있고 그리스도로 행할 수 있기 위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기 위해서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내가 거짓말 장이 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음. 그러,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악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리려고 해봐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 할수 없는 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요만한 것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응. 주님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걸 다 응. 해, 행했다 할지라도 그걸로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나를 위해서 분노합니까? 정의를 위해서 혹 분노하면 뭘까? 이게 근데 이게 사람이 저도 뭐 최근에 이제 운전하다가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옆에 증인이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 못 하잖아요. <웃음> 거짓말 거짓말 하면 안 되지. 안 그렇다고 하면 안 되지. 그냥 간 급차선 변경으로 막 부딪힐 상황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탁 돼버렸어요. 차를 이제 초월해가지고 이렇게 급히 그 옆에 아마 차가 있었으면 여기서 사고가 났, 끝났을 건데. 이건 그러니까 그냥 불쑥 나오면 나도 저기 죄가 나오다 죄가. 음. 그 인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가 하나님 앞에서 유군 모언이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얘 내세우면 진짜 나중에 유군 모언 슬피 울며 일을 갈 수밖에 없어요. 어두운데 쫓겨나가죠. 죄인이다. 그래야 이제 악에서 해방되는 거죠. 이런 참 이런 악을 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이. 다음 시간에 좀더 살펴야 하겠습니다만 증거구절 한 구인데 더 봅니다. 야고버 4장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그치? 외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신경 쓸게 없잖아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안에서 하는 건데, 그것도 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적인 측면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사실은 징계 받는 사람도, 판단 받는 사람도 공적으로 받아야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웃음> 살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다. 어, 어떤 사람이 그런, 그런 죄를 졌나, 이제, 궁금해하지 마라. 그러면 주님이 나를 궁금해할 거야. 주님이 나를 궁금해할 거야. 그 사랑을 받고도 너는 아직도 그러냐? 하고 이제 나를 궁금해할 거야. 나를 다시 보고 싶어할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가 돼. 신약의 거룩한 지혜자가 교훈합니다. 그 죄의 심각성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구현 아닙니까? 그런 율법을 비방하고 감히 율법 위로 올라가서 판단한다면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 그렇게 교만하다고 조언합니다. 제자는 우리더러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변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변명해서도 안 돼요, 절대. 변명하는 게 벌써 이제 시험에 든 거죠. 지혜자는 우리 더러, 우리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변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이유를 좀더 생각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한 일에서 우리는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명할 길이 없어. 오직 회개할 뿐입니다. 참된 회개를 위하여 그 이유를 살필 뿐입니다. 이건 잘못한 게 있으면 사화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시급한 거지. 그 이유를 바로 알고 형제 그리스도의 형제가 얼마나 고귀하니 그 그리스도 안의 형제를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데 아무튼 그그 그 형제가 얼마나 고귀한지 깨닫게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고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올 수 없는 게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상수를 들어서. 좋아하고 축하해 축 줘야 돼. 죄인인 저게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저런가? 좋은 일하나? 이런 식으로 비꼬와서 볼게 아니고요. 아합이 사실 회개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잠시 봐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한 부분. 아합이 회개했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는 뭐 아합과 동일인 사람인데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 일 70번, 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고 기다리고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기다리, 기다리고 인내해야 주님의 성신을 의지해서 그게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것이고 거짓말하지 않고 국의 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진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